건강밥상에서는 가을 바다의 은빛봄을 갈치와 함께한다 갈치는 한의학에서 대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갈치는 비위를 보호하고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해 식욕부진이나 병후 허약한 환자를 돕고 모유 소유하는 산모들의 유즙부족을 치료하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갈치는 저지방 단백질 식품으로 위 체류 시간이 길지 않아 소화를 쉽게 하여 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갈치에는 리진, 메티오닌 등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라이신 함량이 높아 성장기 아이들의 발육에도 도움을 줍니다 갈치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과 DH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용성 영양소인 비타민 A가 함유되어 있어서 갈치를 식물성 기름에 타지 않게 구워서 섭취하면 이런 영양성분들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치를 섭취할 때는 은빛 껍질을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갈치의 껍질에 있는 은색 가루는 구안인이라고 하는 핵상의 일종인데요. 구안인은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면 비린맛을 유발하고 심하면 소화장애나 복통 그리고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김새가 기다란 칼과 같다해서 예로부터 도어 또는 칼치라고 불려온 갈치. 단백질이 풍부하고 맛이 좋아 구이는 물론 조림, 튀김, 회등 다양한 요리로 우리 밥상을 책임져 왔는데 흰쌀밥에 고소한 갈치 한도막이면 여름내 지쳤던 몸과 마음에 큰 활력을 더해준다. 이번 주말 가을 대표 생선 갈치와 함께 든든한 가족 밥상을 꾸며